시고 싶으면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놓으면 되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키고 싶으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놓으면 되고 만약에 지금 여기 그림에 플러스 대전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아이 플러스로 대전시키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전체가 이렇게 금속판 에속판에접촉 있으며 아이 마이너스 대전체로 이 검정기, 검정기를 검기를그 대전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와, 선생님, 진짜 장난. 와, 그렇군요, 그렇군요. <웃음> 사람 그린 것같은 드는 데는 는 검정기의 근처판에 마이너스 전기를 드는 데는 일본 아이템 앞에 이렇게 들수있 전자의 이동 방향을 볼게요. 이 마이너스 되는 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고, 우 그림, 그림부터 할게요. 검정기는 어떤 종목이 드는 는가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되는 데서. 그럼 전기가 그 전자가 이렇게 가면 전자는 이렇게 이로 내려가서 이렇게 벌어진 걸로 음, 좋군요. 어, 선생님 너무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쏙쏙 알겠어요. 어,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가두달만에 그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